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오늘은 캡컷 강의 제4강 캡컷의 번외 기능과 장단점까지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라이브러리 동영상을 활용한 번외 기능입니다 인트로 영상에서 로딩 중 화면 보셨죠?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화면 이라든지 이런 화면 조정 효과라든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캡컷을 실행합니다 영상을 불러오고요 플러스 버튼 보이시죠? 화면을 추가할 때 플러스 버튼 누르면 라이브러리 동영상이 보일 겁니다. 이걸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색 화면을 추가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이렇게 추가됩니다 인트로에서 보였던 로딩 중 화면도 라이브러리 동영상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이걸 한번 넣어 볼게요. 추가. 그러면 똑같이 들어가 있죠? 화면 조정 효과도 라이브러리 동영상에서 넣으시면 됩니다. 깔끔하죠? 추가. 이렇게 뿐만 아니라 아까 보셨듯이 로딩 중 이런 화면들도 넣을 수 있습니다 괜찮죠? 라이브러리 동영상을 활용한 번외 기능이었고요 두 번째 번외 기능은 블러 처리입니다 흔히 말해서 배경을 바꾸는 거죠 제가 새로 영상일 때 양쪽 배경이 흐리듯이 그런 화면이 나왔었죠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내가 원하는 화면을 선택한 다음에 화면을 조절합니다. 화면 이렇게 조절할게요. 그러면 이 정도만 조절했다고 하고 여기 보시면 캔버스 화면이 보이시죠 캔버스 이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색상이 있고 배경이 있고 흐리게가 있는데 흐리게를 먼저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넣으면 배경 위에 또 배경이 있죠? 이렇게 되면 헷갈리니까 강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이거는 많이 흐리게 좀더 세게 흐리게 더 흐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싫으시면 없음을 하신 다음에 배경 이런 배경을 넣으셔도 되고요 이것도 싫으시면 그냥 나는 깔끔하게 색깔을 넣고 싶다 이렇게 색깔을 넣으셔도 됩니다 간단하죠? 아주 쉽습니다 블러 효과였고요 세 번째 번외 기능은 프리즈 효과입니다 프리즈 효과라는 것은 내가 영상을 진행을 할때 진행을 하다가 이 부분에서 프리즈를 놓고 싶다 이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화면이 그대로 캡처가 돼서 사진으로 남습니다 재생을 해 볼게요 영상이 돌아가다가 이 부분은 이렇게 화면에 남습니다 이런 효과를 주고 싶다 정지해서 멈추는 효과를 주고 자세하게 주고 싶다 이럴 때 사용하는 거고 아니면 또는 내가 이 장면을 골라서 썸네일로 사용하고 싶다 이럴 때 유용하겠죠? 네 번째 번외 기능은 리버스라고 하는 역방향 효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프리즈 옆에 역방향이 보이시죠? 그러면 내가 이만큼을 늘린 상태에서 원래 원본 재생은 여기서 화면이 오른쪽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 이만큼의 타임라인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순서가 바뀝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이 장면이 뒷부분에 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 부분이 앞부분부터 시작하죠 이런게 역방향 리버스 효과입니다 이것도 간단하죠? 역방향 효과였고요 그리고 마지막 번외 기능은 마스크 기능입니다 마스크 기능은 이 화면에 대해서 마스크를 넣고 한 번씩 눌러보시면 이런 모양을 만드실 수 있어요 누르면 이렇게 흐린 효과도 낼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부분을 잘라서 낼수 있고 이렇게 선명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활용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크기 조절도 가능하고요 흐린 효과, 크기 조절 가능합니다 마스크 기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알려드리면 여기 뷰티 기능 있죠? 뷰티 기능은 이 화면은 인물 화면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티가 안날 수가 있어요 뷰티를 보정을 누르고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화면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얼굴형 같은 경우는 제가 제 사진을 확인해봤는데 또 이렇게 조절을 해보시면 얼굴이 반쪽이 될수 있습니다. 마법 같은 효과를 만드실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영상을 완성을 하면 최종본을 내보내기 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이 됐으면 이건 다시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렌더링이 보이죠? 이걸 누르면 렌더링이 됩니다. 이렇게 해상도랑 프레임 조절하고 내보내게 하면 내 핸드폰에 저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가지 변해 기능들도 알아봤는데요. 간단하고 쉬운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해서 캡컷의 모든 기능을 다 살펴봤는데요. 제가 캡컷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단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번째 단점은 아까 보셨듯이 마지막 렌더링 시간이 15분밖에 안됩니다. 긴 영상을 렌더링을 하게 되면 15분 컷에 걸려서 15분 뒤로는 잘려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더라고. 요또두 번째는 폰트가 좀 제한적입니다. 폰트가 많긴 한데 활용도가 좀 적고요. 자막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좀더 다양한 효과들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것 같아요. 외부 폰트를 추가하는 기능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아쉽고요. 세 번째는 앞에 1번, 두번, 첫번째와 두번째가 연결됩니다. 표현에 좀 제한이 있어요. 간단한 SNS라든지 브이로그 이런 영상을 만들기에는 좋지만 보컬리티 영상을 만들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점은 쉽고 간단합니다 초버들이 해도 10분이면 다 익힐 수 있을 정도로 직관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컷 편집이 너무 좋아요 다른 여타 어플들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장점은 최고의 장점이죠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있을 건다 있어요 p i p 기능 추가라든지 키프레임, 크로마키 등등 여기까지 캡컷의 번외 기능과 장단점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캡컷 강의가 끝났다고 해서 캡컷을 아예 다루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업데이트 소식이라든지 새로운 기능, 캡컷만이 가능한 기능 또 전체적인 기능들을 한 번씩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